자 하이쿠 반갑습니다 이번주도 돌아온 구랑사가 시간입니다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죠 경멸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강력한 장비를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오늘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고요 들어가기 전에 잠깐 코스튬에 말이죠 <웃음> 아 근데 또 코스튬인가 알겠지만 아 중요합니다 자. 이번엔 또 나마리의 누나 다녀. 코스튬 할인이 포착돼 버렸네. 바로, 바로 한여름밤의 축제입니다. 바로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죠. 쏘아 올린 불꽃을 수놓은 밤 하늘 아래에서 평화로운 밤을 즐기는 건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누나랑 여름바다로 여행을 같이 간다. 뭐, 여러 어떤 판타지가 담긴 코스튬이랄까요? 예, 한여름밤에 어 폭죽놀이도 하고, 어, 아, 그러니까 이게 수영복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수영복 우리 낮에 입고 물놀이는 끝났고, 이제 밤이야. 아, 한여름 밤이에요. 그 밤에 이제 바닷가 야시장 같은 거아 압니까? 그 감성? 어? 아, 아. 야시장에서 또 이렇게 또 누나가 또 옷을 갈아입은 데 일어났던 약간 가벼우면서도 해변에 놀러 온것 같은 그런 현지인 같은 그런 어떤 복장을 입고 같이 거닌다. 그리고 이제 바다 고동 같은 거 사서 쪽쪽 빨아먹고 그런 데이트. 어? 멈춰! 어? 다른 색상도 있네? 구매 가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, 1박 2일로 간 거예요. 어, 다음날 밤이 됐어. 아니야, 다음날 밖에 아니, 2박 3일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. 2박 3일 같이 간 걸로 합시다. 그렇게 하고 다음날 밤이에요. 어, 개인적으로 이 색상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? 아? 자, 이거 4박 5일로 갑니다. 4박, 4박 5일로 우리 누나랑 이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시는 누나예요. 그래서 이 색상별로 다 가지고 오신 거지? 어? 어? 6박 7일입니다 일주일 내내 같이 붙어 다니는 거야 어때? 판타지 좀 느껴집니까? 어? 한달 떠납니다 예, 한달 동안 해외로 갔다 해외로 가서 와. 어, 이 색상 너무 예쁜데요? 지금그 색상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게? 아? 결혼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이죠 자 그렇게 네, 자 너무 친해서 네. 결혼을 하게 되고 신혼여행 을 갔는데 신혼여행 갔을 때또 이번 오더 색상이 더 화려해졌어요. 그만해. 자 그렇게 이제 나마리 누나랑 결혼 하게 된거고 아 그렇죠 또 세리아드도 있어야 되겠지 한여름밤의 축제 바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을 했는데 어떡하지 아, 음. 자 이제 다른 몸이에요 다시 태어났어 다시 태어나서오드아이의 어, 여친이 생긴거지 그래서 그 여친이랑 같이 해변에 놀러 가게 된 어머나 어머 가터벨트가 생각지도 못한 디테일이 있구만 자, 그렇게 아름다운 코스튬들을 지금 이제 할인해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, 구매하시면 좋겠고요. 자, 그렇게 또 이번에 어... 광희와 실록의 그랑주얼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벤트가 열렸는데요. 요거 이제 광희그랑주얼 많이 쌓이신 분들이 많죠. 요번에 뭐 시즈널 그랑웨폰 극초월 재료라든지 이렇게 한 개로 살수 있는 거 하나 있거든요. 그 이미 제가 사버려가지고. 자, 그다음부터는 두 개로 계속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애들이 들어있냐면 이런 아, 친구 기억나죠? 어, 로잘리아라든지 뭐 어떻게 시즈널로 나왔던 하루라든지 이런 애들을 극초월 할수 있는 재료를 뽑을 수 있는. 그것보다도 더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고대천사 요괴 극초월 재료가 아닌가 싶은네요예말 그대로 고대천사 요괴 드래미폰 애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대천사 요괴 선택 상자 10개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이제 내가 딱 필요로 하는 예를 들자면 뭐 강림을 내가 딱 골라서 받겠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즌 아티팩트 극초월 재료 이것도 시즌으로 나왔던 애들 극초월 할수 있는 걸살 수가 있겠습니다. 마찬가지 아티팩트도 선택 상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뭐 크리티컬 필요하다 딱 골라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, 이제 경멸전. 저도 아직 안 들어 봤어요 경멸전 한번 가볼텐데, 이게 어느 정도 시나리오 어려운 모드를 깨야 이게 또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재화, 이 재화는 또토벌전에서또 수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집어서 1단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덱은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. 나마리에준 윈으로 짜봤고, 어, 약간 감전을 챙기기 위해 나마를 데려가보고요. 슬로우를 또 챙기 위해서 윈을 써봤습니다. 요거 챙기면서 우세속으로 때릴 수 있는 윤이 딜을 좀 해주고 힐러가 없으니까 릴리아스를 넣어서 흡혈을 좀 챙겨보겠습니다. 가디언은 입으로 데려가서 보스 데미지를 더 챙겨주도록 해보고요. 가봅시다. 자, 경멸전 보자. 오, 치바사입니다. 어, 뭐고? 피할 수 없었는데 방금? 어허. 어? 자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보니까 한 명씩 나오 싸우는 거니까 일단 준으로 하겠습니다. 준으로. 일단 스킬 빠지면 스킬 돌리면서 이런 스타일로 가봐야 되겠네. 꽝. 야 아, 단계인데도 예 생각보다 이 단계가면 상당하겠는데. 어씨 공기나 발음해. 야와 뭐야 어떻게 때리는 저거? 뭔데? 와 씨, 겁나 간지러워 내가 저거 할란다 내가 집어서 하면 안돼요? 와 이거 이동하는 걸 따라 붙어 유도했나봐 유도. 와 정말 뭔데? 개멋있노자 가자 주라. 설마 1단계 실패할라 이마. 그래도 투력이 있는데 이걸 실패하면 안되죠? 자 가자 자스가 저거 봐봐 와 이동하는 걸 따라와가지고 꽂히는 거나 저런 장판 처음 봤어 장판이 날 따라와 어이 저승이 웃긴 자새이네 이거 와, 전맛도 순간이동 또 시작했다. 지금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, 솔직히. 나는 내가 그냥 주인공이 내가 아닌 것 같아. 좀 맞자, 이마 이봐, 와, 이거 저거 못 피하나, 그러면? 까크당, 까크당, 까크당. 빡! 자, 이렇게 딜징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장비 그래, 뭐 어떻게 얼마나 좋은, 정... 와, 2티어 s s 을떴네요 그냥 1단계를 그냥 쉽게 받는 이게 바로 뜬다고, 좀 상당히 좀 기대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잠깐만 방금 얻은 그 아이템이 이티어에다가 세트효과가 처음 보는 세트효과네요 차가운 달이세트 모으면 상태이상 저항 5% 3세트 모으면 자신의 행동불가 및 이동 불가상태일 때비격시 10초동안 보호막 15% 효과 오 새로운 세트들이 드랍된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다음 대현자 실바노 자얼마는 이렇게 나마, 세리, 큐 해가지고 상태저다 챙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1단계 그래서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고요 아마 들어갑니다 아, 오랜만에 우리 나마리 누나 딜좀 박히는 거 보겠네 이 자식이거 어? 아 진짜 오랜만에 누나 진짜 이거 아닙니까 누나는 와딜좀 보이나 지금 이게 아 이거거든요 요즘 이 모습을 많이 못 봐서 좀 많이 서운하기도 한데 아 여기서 질컷 보겠네 실바노팬에서 와딜 보이나 지금 시간 아직 4분 방금 판에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개쌉 딜이네요 진짜 그냥 캐릭터 바꿀 생각이 없는데 지금 그냥? 그냥 다 찍어 눌러보자 야 실바노야 반가웠다 호호호호호호호호. 자 좋습니다 또 새로운 세트다 그지 고요한 숲지기 세트 2세트가 부효 20%만큼 상승 데미지 3세트가 태그 쿨타임 30% 감소 자 마지막 태우도라한번 봅시다 일단 바람 속성이라 아저 이그녹스가 또 출격하게 되네 이게 또 기분 좋네 이것도 상태 이상 저항 다 챙겨왔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아딜막는 어, 그죠? 아하 자, 태어노라도 누나. 누나, 대단한 건 알지만, 갈겨보세요. 한번 갈보 1단계라 제가, 오우야, 잠깐만, 말뚝딜, 말뚝, 말뚝딜. 가능하지, 가능하지. 스크카. 자, 요거는 스킬 쿨타임 돌려가면서 해볼게요. 자, q 이크도쓰가면서뭐 우리 QE 어디 갔노? 자동 태그 돼버렸구나. 어, 그렇게 아팠어? 자, 가즈아! 차크닥마! 오 시범 딜이 개 세게 떴는데? 우라엘! 우드오오 예, 순, 삭 어, 이것 무슨 세트야? 음, 요건 요정 여왕 세트네. 2세트 시에 스킬 사용 시 적에게 50% 확률로 10초 동안 출혈 상태 부여. 3세트면 출혈 상태인 적에게 기본 공격 시 자신에게 10초 동안 막기 무시 30%가 들어가게 됩니다. 어쨌든 기본적으로 SSR 2티어가 막 나오네요. 그래서 요거 그 다음 단계까지 더 올라가면 더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경멸전 즐거운 파밍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 <웃음>